달이 하얗게 내린 이 밤에 나를 꿈속에서 부르는 목소리 늘 바람이 불던 네 자리 온 세상 네 빛으로 물든 시간이 지수 있을까 한 순간이라도 외로운 이네 마음을 안아줄 그날 들리나요 함께 그린 우리 멜로디 서툰 상처들도 눈. 보이나요 꿈을 그린 우리 멜로디 함께여서 소중했던 예쁜 추억을 모아, 모아. 언제라도 여기 있을게 이 밤이 끝날 때 啊记